실내 가족 휴양시설과 실내 놀이공원이 25% 이내로 음. 입장객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!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!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 그다음에 3월 26일부터 실내 가족 휴양 시설과 실내 놀이 공원이 어 최대 수용 인원의 25% 이내로 음. 입장객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. 뉴욕시에 실내 가족 휴양 시설, 뭐 실내 놀이 공원 이런 게 있어요? 어디가 있죠? 뭐가 있을까요? 뭐 수영장 이런 것들 스케이트장 것들이 뭐 이런 그 뭐, 놀이 공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거 아닐까요? 우리 여기 뉴욕시에도 스파나 뭐 이런 거 대형 스파나 뭐 이런 거 있나요?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개장을 한다니까 25% 이내로 입장 가능한 그런 거, 거 아니.. 아 수영장 예, 뭐 예. 코코 땡땡이라든지 아, 뭐. 그렇죠. 그런 것들 있죠. 예. 예,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3월 26일부터니까 그때부터는 뭐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야외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4월 9일부터. 어. 어, 수용인은 33%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장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봄이 되면서 이게 서서히 풀릴 것 같아요. 음. 그때 이제 백신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. 들고요. 그 다음에 어, 올해 서머 캠프가 이제 재개된다고 합니다. 작년에 그거 안 돼서 정말 부모님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, 네. 6월부터 뉴욕 같은 경우 서머 캠프 다 어흠. 개장한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